이번에 DBR에 쓴 글이 이제 요청이 오셔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왜 기업들이 비즈니스, 어, IoT를 해야 되는가. 그래서 이거 비즈니스 모티베이션 오브 IoT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. 그 전에 이제 강의하던 걸 이번에 DBR에서 원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처음엔 제가 그 다섯 개를 강의하다가 한 여섯 개로 늘려서 이번 페이퍼, 이번 글에 다섯 개지 여섯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 뭐 그런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기업들이 제품을 고부가